존경하는 윤한석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데큰 책임과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의 독립, 사법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법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사법의 독립은 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법관이 이 핵심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법관의 재판사는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행정조직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도관의 역할을 자임했고 재판상 독립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대하는 다른 법관들의 태도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한 법원의 대처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청구인의 재판관여 행위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런 재판관여 행위가 가능했던 구조적, 조직적 모순을 일신하는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법원 스스로 사법권 훼손, 재판 독립 침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위헌 위법한 재판관여 행위를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판결을 마음대로 바꾼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법관을 상대로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초법적인 재판 관여를 했는데도 그것을 권고나 조언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형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재판 관여 행위자를 무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입법의 공백에 기댄 형사 판결을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면서 이제 헌법의 공백까지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적 혼란 상황은 정상과 비정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규범을 무력화하는 시도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님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청구인과 같이 재판관여를 선후배 법관 사이의 조언이나 권유라 주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특정한 의도에 따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2, 제3의 임성근 판사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임성근 판사의 재판 관여를 접하게 될 법관들에게도 당당히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거부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법의 공정, 사법의 독립이라는 우리가 지키고 또 믿어왔던 가치를 훼손한 피청구인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